안녕하십니까 에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시골 하천인데요 과연 여기 시골 하천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탐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무지하게 크네 오 지져져 오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뭐 있어요? 오 이게 뭐야 뭐야 이야 이야 이거 보세요 돌고기가 엄청 커요 엄청 커 이야 돌고기봐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이야 돌고기요 야, 이거 참종개네요 참종개 참중계. 아닌가 맞죠 참종개죠 참종개요 참종개 참중계.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대박이에요 대박 큰 돌멩이 역시 큰 돌고기가 나왔네요 뭐야? 우와. <웃음>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갔네. 오 여러분들 반가운 친구가 잡혔습니다. 와, 빠가사리요, 빠가사리. 야, 사이즈도 괜찮다. 꽤 크네요. 오, 색깔 이쁘다. 이 빠가사리예요. 오, 야, 어떻게 여기 빠가사리가 이렇게? 어 배가 뿜뿜하네, 우리 빠가사리. <웃음> 반가운 친구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웃음> 야, 우리 빠가사리 친구 조심히 가요. 아잘 간다, 잘 간다. <웃음> b a 해서물이안되다좀안 c 들어갔다 오오빠가사리요 빠가사리 와 이거 참중도 있네 <웃음> 가살이랑참중입니다와 돌고기도 있어요 돌고 <웃음> 새끼다 새끼 게줄게요오 예. 걸렸다 걸렸다. 오, 어디가? 어, 이거 뭐야? <웃음> 와! <웃음> 야, 어디가? 엄청 크다. 참종개. 와, 사이즈 대박. 엄청 큽니다. 야, 돌멩이마다 이런 애들이 다 있냐? 야, 엄청난데? <웃음> 뭐야? 뭐야? 야 짠데? 왜 이렇게 쉬워? 어디보자! 어, 이거 뭐야? <웃음> 아까 들어간 애 아니야? 아 여러분들 제가 살려줬는데 이 녀석이 곧또 들어갔네 참중계가 지금 또 잡혔어요 아까 그 녀석 같은데 살려주네? 아이 당황스럽네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자 아무튼 살려줄게 너 여기로 오지마! 저 멀리 가! 멀리 멀리 가. 다리 운동해지 다리 운동 다리 운동 안돼알았어요한쪽 다리 운동? 아! 아! 아! 어떻게 <웃음> <웃음> 야야 대왕 돌맹이 안에 지금 뭐야 바가살이 두 마리랑 돌고기 친구들이 이렇게 야,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와, 도대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안에? 와, 대왕 군맹이 역시. 빠가사리 두 마리, 돌고기 둘레 여섯 마리 정도, 여덟 마리. 야, 대박입니다, 대박.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도망가? 아, 들어왔어. 아이, 들려들어 왔어. 아이, 들들어 아이, 좀. 아좀 뭐야? 뭐야? 뭐야? 와. 들어봐요, 들어봐. 뭐, 뭐. 아이, 뭐야? 아이, 이거 뭐야? 뭐야? 팻꼬비 꿀. 아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 다시 들어어하이 뭐야? 다시 들어어나 여기 들던거나꼬 꿀. 꼬 나갔어? 해 코비꼬리. 해 코비꼬리 나갔어? <웃음> 어, 어, 어 저저리리리뭐 아빠 이거 들어 뭐야? 어, 뭐 <뭐해? 웃음> 여러분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뭐야, 이게? 참, 여러분들, 제가 분위기, 제가 무슨.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새콤이 꼬리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빠가사리가 나와가지고, 여기로 도망갔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새콤이 꼬리 탈출하고, 지금 껍지가 여기에 잡혔어요. 야, 너는! 너를... 왜 뒤에 나와가지고. 여기 <웃음> 들어갔어? 퉁가리? 퉁가리가? 어. 어, 아까 도망갔던 퉁가리? 어. 어보어오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오두갈리두갈리아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정말 이 친구가 아까 도망 간등갈이에요아이 정말 이 친구가 어색 어, 예쁘다 그리. 야 엄청 예쁘게 생겼죠 와 엄청 생기 예쁩니다 한돌 이거 뭐야 뭐야 어, 시리. 우와 여러분들 실리랑아 납자루입니다 납자루 와 실이 색 예쁘죠 <웃음> 요건 납자루예요 납자루 이게 납자루가 있다는건 여기에 민물 조개가 있다는 겁니다 민물 조개 이 납자루 같은 경우에는 민물 조개의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민물 조개랑 같이 살아야 돼요 어, 여기서 조개가 있나봐요 와 오, 여러분, 싸 뭐야? <웃음> 여러분들, 저기에 걸려있는 거 뭐야? 와, <웃음> 아, <이 구멍도. 웃음> <웃음> 이게, 이게 가나나 유튜버의 족대입니다. 여러분들, 구멍 보이세요? 가나나 유튜버의 족대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있어요. <웃음> 자, 꼭지 친구. 이거 어떻게 빼? 어? 음. 오! 야깨끗다와 여러분들 껍지에요 껍지 오알 가졌다 알 가졌다 요오 얘를 화를 안낸다? 알, 알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알 가진 껍지에요 와 이거 보여줘요 출수공에서 알이 나오려고 해요 오 <웃음> 조심히 가 완전 포기 됐다 뭐넌 나올 수 밖에 없어 이제 다가, 다가 우와! 와 이거 보세요. 납자루예, 납자루. 와 대박입니다. 와 엄청 이쁘게 생겼다 우리 납자루가. 야 납자루 친구 안녕. <웃음> 조심 가요. 우와 갈견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웃음> 엄청 큰 갈견이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정말 굉장합니다. 진짜 여기는 꺽지, 빠가사리, 퉁가리, 그리고 돌고기, 피라미, 갈견이, 그리고 납자루 종류까지 굉장했는데요. 그만큼 이쪽이 생태계가 잘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고요. 앞으로도 어,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